야 어쩔 수 없는 소녀인가 안녕하세요 마스터클래스 FX의 이항호입니다 자 이번주 같은 경우에 아주 좋은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마켓의 움직임이 상당히 지금 깨끗한 이번주였어요 보시면은 어, 간단하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지그재그 패턴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유로달러 아파운드엔한시간 차트인데 보시면은 지그재그로 움직인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자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지그재그를 그리는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제 상승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해서 이 거래들을 어, 쫓아가 줘야 되는데 이 거래를 이제 쫓아가 줄때 상승 추세니까 거래를 위에서 잡는 게 아니라 밑으로 이제 내려와 줬을 때 지그재그를 그릴 때 밑으로 내려와 줬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거래를 했을 때딱 하나빼고는 다 맞았죠 비교은딱 하나입니다 밑에서 매수를 하고 기술적 분석을 따라서 밑에서 매수를 하고 계속해서 추세를 따라가 준다 라는 조건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특히 마켓이 이러한 패턴으로, 이러패턴으 깨끗하게, 그죠?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서포트, 다시 위로. 이런 식으로 상당히 깨끗하게 움직일 때는 피보나치만큼 좋은 도구가 없습니다. 자, 피보나치. 어떻게 그리냐. 많은 분들이 이제 피보나치를 실수를 하세요. 그릴 때. 자. 이렇게 있잖아요. 가끔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피보나치를 여기서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피부나치가 우리가 이제 얼마나 깊은 되돌림을 주나 그런 걸 이제 찾으려고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근데 이제 밑에서 이제 되돌림을 줄때 처음 시작이 88.6, 78.6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갈수록 숫자가 작아지는 것은 말이 안되죠 자 피부나치를 그릴 때는 항상 치, 이제 캔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생성이 되는 것처럼 피부나치도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주셔야 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이런식으로 그려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은 가격이 위에서 밑으로 다운 추세일 때 이제 하락 추세일 때 얼마나 깊게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 움직임인 이러한 움직임을 주느냐 이거를 찾기 위해 피보나치를 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쳐진 61.8 그리고 78.6입니다 자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밑으로 향할 때 우리가 매도를 찾을 때 사용하는 피보나치 방법이고 자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피보나치가 밑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깊이 들어오는지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만드는 이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매도, 여기는 매수. 이러한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피보나치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것만 가지고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피보나치, 마켓 스트럭처, 캔들 패턴, 마켓 패턴, 트렌드라인 이런 기술적 도구들을 사용을 해 주셔야지 꾸준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멤버분들은 이러한 통합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아주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가 모두 이제 좋은 한주를 가졌는데요 피보나치를 이렇게 쓰시면 은 정말 쉽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에서는 피부나치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한번 볼까요? 흔히 보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캔들의 몸통에서 몸통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불 캔들의 윅, 이런 불 캔들 마켓 중간이죠? 그냥 중간에서 뭐 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피부나치를 그리는 방법은 항상 가격이 도는 구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격이 위로 올라왔다가 밑으로 왔다가 다시 위로 도는 구간이죠 이렇게 도는 구간에서 도는 구간 그리고 캔들 끝자락 위의 끝자락에서 위의 끝자락으로 그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시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캔들의 끝자락 마켓이 도는 구간 그리고 움직임의 끝자락 한 움직임의 시작 한 움직임의 끝 캔들의 위 캔들의 위 이런 식으로 끝에서 끝으로 이어주셔야지 피부나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그릴 수 있는 트렌드 라인, 그쵸, 추세선이죠.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피부나치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피부나치를 그려, 그려보면은 61.8에서 거부반응, 트렌드 라인 터치까지 나오고 상승. 이러한 힌트들을 여러 가지를 찾아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이제 Confluence Trading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래 방법을 하실 줄 아셔야지 꾸준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마스크레스 FX의 학생분들이 거래하는 방법은 콤플루언스 트레이딩이라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순수한 마켓 패턴으로 거래를 하는 인디케이터 없이, 보조지표 없이 순수히 마켓 패턴으로 깨끗이 거래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 좋은 거래 하셨길 바라며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